안녕하세요. 오늘 이환 뉴스를 업데이트 했습니까? 이 뉴스의 모든 내용을 보려면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손여진 국회 받은 공효진, 송담비 결혼식은 불참, 민연한 절친들 행적. TV를 통해 떠들썩하게 송담비와 절친임을 인증했던 공효진과 정여원이 정작 결혼식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빈, 손예진의 결혼식에서는 부케까지 받으며 싱거송라이터 케빈노와의 열애 사실을 알린 공효진. 그러나 손담비의 부케는 공효진이 아닌 모델 겸 배우 강승현에게 돌아갔다. 지난 13일 손담비는 5살 연상의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규혁과 서울 용산구 안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식장에는 거리 두기 회제로 하객수제한이 풀리며 많은 동료가 발걸음했다. 같은 소속사 식구인 소유현, 임교진 부부부터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박나래, 기안84와 절친 임소연 등이 식장을 찾았다. 그러나 2020년 나 혼자 산다에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생일 파티를 여는 등 두터운 우정을 자랑했던 공효진과 정려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일부 매체에서는 공효진이 참석한 거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송담비 소속사 측은 테나시아의 경호팀에 확인한 결과 공효진은 결혼식에 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담비, 공효진, 정여원은 그간 SNS를 통해서도 절친임을 강조했다. 추석에 다 같이 모여 전을 붙이는 모습을 공개함은 물론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2021년 5월 송담비가 직접 기획에 참여해 론칭한 언더웨어 화보 인터뷰에서도 그는 공효진, 정여원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 고의 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절친 행보는 작년 8월 불거진 손담비의 가짜 수산업자 슈캔들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당시 대경일보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가 2019년 손담비에게 접근해 명품과 포르쉐 자량 등을 제공하며 환심을 샀고 손담비가 정여원에게 빌린 5천만 원까지 대신 갚아줬다 고 보도했다. 정여원은 손담비에게 김씨를 소개받아 b m w 미니 쿠페 차량을 선물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손담비, 정여원 소속사는 이에 강력히 반박하며 선을 그었다. 손담비는 선물과 현금 등 받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줬고 정여원은 차량을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구입한 것이라며 입금 내역서까지 공개했다. 이로써 가짜 수산업자와 손담비, 정여원의 관계는 이로써 매듭지어졌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매듭지어지지 못한 모양새 이후 손담비는 10년 전 키스앤크라이로 인연을 맺고 1년간 교제했던 이규혁과 재회하며 열애를 시작했고 SNS는 에 정여원, 공효진 대신 이규혁으로 빼곡히 도배 됐다 정여원과 공효진도 손담비에 대한 언급을 일체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 공효진과 정여원의 결혼식 불참은 이들의 관계가 이전만 하지 못하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 됐다. 무엇보다 공효진은 지난 3월 현빈 손예진 결혼식에서 부캐를 받은 뒤 10살 연하 케비노와 공개 열애를 시작했던 만큼 손담비의 결혼식에서도 부캐를 받을지 기대를 모았기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에 의문이 생긴 것. 손담비의 부캐는 강승현이 받았다. 강승현은 부케를 받은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부케는꼭 결혼할 친구 아니더라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며 주는 의미도 있대요 라며 결혼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묘연한 절친들의 행적에도한한 미소로 결혼식을 마친 손담비 최근에는 sbs 동상 이몽이 너는 내 운명에 새 부부로 합류해 혼전 동거 모습도 공개한 바 평생의 절친이자 동반자가 된이 교역과 써내려갈 인생이 막에 이목이 쏠린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의견 섹션에 귀하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친구가 될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